반갑습니다 초롱공인TV 초롱소장 방이선입니다 어, 이름을 초롱공인중개사사무소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길어서 그냥 초롱공인TV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훨씬 부르기 쉽죠? 초롱공인TV 소장 방이선이에요. 어, 좀 전에 저희 실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 아직 사무실이 가 빨리 집에 가라 이러는 거예요. 왜? 이랬더니 어, 10시부터 펜트하우스 한다. <웃음> 어, 재밌다고 해서 1편부터 챙겨서 받고 어, 되게 재밌더라고요. 막장 드라마에 그냥 모든 걸다 섞어놓은 그런 묘미가 저도 아줌마임을 절감을 합니다 지금은 학교도 방학이고 해서 진짜 재미나게 보고 있거든요 그건 그렇고요 이야기가 옆길로 처음부터 빠지고 있네요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네요 괜찮아서 한번 공유를 해봐드릴까 합니다 뭐냐면 아파트와 오피스텔 절세하는 방법인데요 취득은 아파트를 먼저 하고 양도는 오피스텔을 먼저 하래요 취득은 어, 왜 아파트를 먼저 해야 되냐 했더니 아파트는 어, 주택 그 수에 따라서 세율이 막 바뀌죠 1에서 3% 였다가 8% 였다가 12% 였다가 이렇게 바뀌고 어, 오피스텔의 양도 그 취득세는 그냥 단일 4.6 입니다 그죠 어, 그래서 아파트 먼저 꽉 사놓고 오피스텔 을 사도 얘는 취득세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리고 양도는 왜또 오피스텔부터 하라 했냐 했더니, 중과주택수에서 먼저 빼내라는 거죠.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양도 차익이 좀 적기가 쉽죠. 그러니까 양도 차익 작게 난 것부터 걷어내고, 그리고 뒤에 걸 하라는 거예요. 중과주택수에서 얘를 빼내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네요. 요걸 한번 요약 정리를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굉장히 한눈에 알아봐기 좋게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에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8월 12일이라는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이후에 신규로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입니다. 업무용이 아니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도 되고 종부세도 들어가고 양도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8월 12일 이후에 매수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어 그런데 시가표준이 1억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에는 빠지네요. 근데 종부세나 양도세는 또다 들어가고 8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어, 취득세 중과에는 빠지는데 종부세, 양도세는 또다 들어갑니다. 그럼 오피스텔은 결론 8월 10일 이전에 산 거는 취득세 수의 중과에 빠지고 그 다음에 1억 이하를 샀다 그러면 어, 빠지네 그죠? 지득세 중과에서는 근데 종부세나 양도세는 합산이 되는 걸로 나와있네요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는데 어 요거 오늘 나중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지득세 중과에는 빠지지만 종부세랑 양도세는 세모세모가 되어있네요 한번 짚어볼게요 도시형 생활주택 요건 다 들어갑니다 그냥 이거는 보통 아파트처럼 똑같네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표 이걸 근거로 밑에 올라와 있는 어, 머니테크인가 거기에 기사로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절세 항목에 나와 있는 건데요. 어, 우선 짚어보면 아파텔, 아파트, 오피스텔을 합한 걸 아파텔이라네요. 하 전세 난으로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어, 생긴 그런 신조어래요. 아파트 대신에 사는 오피스텔. 최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죠. 취득세도 강화, 양도세도 강화, 뭐 종부세도 강화 다 강화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등 틈새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되어 있죠. 오피스텔은 일단은 취득세가 4.6 단일세율이니까 어소정지역에 2주택부터는 8%대고 3주택부터는 12%대니까 요런 걸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오피스텔이 어 취득세 중과된 이후에 오피스텔의 거래가 좀꽤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4.6%가 어 어떻게 어 보면 좀더 악재였는데 지금은 다주택자한테는 이게 오히려 더뭐어 호재이기도 해요. 취득세가 단일세율인 게. 그런 오피스텔 하고 생활용 숙박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른 부동산의 취득세, 양도세, 그 중과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취득시기 차이만으로 중과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내년에 가장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그거는 취득세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양도세만 챙기면 됐죠. 지금은 양도세 플러스 취득세까지 언제 샀냐에 따라서 주택수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정말 세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도록 바뀌었죠. 언제 사는 것부터 에 8월 10일 이후에 매수하는 것부터 1주택자 취득세율은 1에서 원래 3%대죠. 다주택자가 되면 8에서 12%까지 취득세율이 엄청 뜁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어, 아까 여기 나와 있죠 8월 12일이 기준점이고 그 이후에 매수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이 없어도 아파트 취득을 할 경우에 중과세율로 적용을 받네요 취득시 내년 아파트 취득시 중과세율을 적용을 받네요 어, 8월 1 0일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고 해도 어, 기존대로 안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안 들어갔죠. 그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일 경우에는 아예주택수에서도 제외를 합니다. 오피스텔 1억 이하짜리는 뭐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네, 또그 다음 한번 볼게요. 어, 자녀에게 오피스텔을 사줬다가 부모가 중과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한다 놨는데어 취득세는 실거주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법상 세대 구분으로 주택수를 산정을 한대요 취득세 때문에 일부러 실거주를 하고 하러 가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네요 그냥 세대분리만 딱 하면 취득세 살때할 때는 그냥 독립된 세대로 봐주는데 단 중위소득 40% 이상 그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결혼을 안 했는데 30세 안됐다 그러면 소득이 중위 소득 40% 가월 70만원 정도예요 요 정도 이상의 소득은 있어야지 만이 주민등록을 나눠 놨을 경우에 독립세대로 봐준다 이 뜻입니다 그죠 결혼 안 했다면 소득이 있어야 되네요 어, 만 18세 이하 자녀는 소득 충족하더라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독립세대가 아니고 어, 전 부모 주택수에 다 합산 과세가 됩니다 이거는. 요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어, 오피스텔과 아파, 아파트를 비슷한 시기에, 어, 취득을 할 예정이라고 하면, 취득 순서에 따라서 중과세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오피스텔 자체는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똑같습니다. 4%. 플러스 지방세 합해가 뭐, 4.6이나 4.4가 되겠죠. 4.6 대있네요 그런데 취득 시점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설지 업무용으로 설지 모르기 때문에 단일세율을 적용을 한대요. 그런데 이후에 전입신고 등으로 주거용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전입신고가 되면. 처음엔 전입 안 한다고 살짝쿵 사놨다가 살짝쿵 들어왔다가 나중에 그야말로 살짝쿵 전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에 어, 만약에 무주택자가 내년 1월에 생애 첫 주택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뒤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을 했다 하면 오피스텔은 아까 4.6 이라 했죠 어, 근데 뭐 생애 최초 취득세를 또 깎아주는 게 있나봐요. 50에서 최대 뭐 100%까지 감면해주는 게 있네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이라는 게 있답니다. 생애 최초가 돼야 이거는 가능하네요. 대신에 취득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아파트 구입시는 이주택자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대요. 어, 생애 첫 주택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뒤 오피스텔을 취득한다면 어, 아파트 먼저 사고 오피스텔 뒤에 산다면, 앞에 주택이 있어도 오피스텔은 단일 세율이잖아요. 그죠? 그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아파트를 반드시 먼저 하고, 그 아파트가 아까처럼 어, 생애 최초 구입하는 그런 이제 아파트였다 하면, 요거는 취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 되는 것도 있네요. 대신 그 주택가액이 수도권은 4억이고 비수도권은 3억 이하여야 합니다. 아파트인데 연소득도 7천 이하여야 하고요. 3억 이하가 잘 있습니까? 요즘 그런 이런 조건이 충족이 돼야 일단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오피스텔은 어, 대신 이제 이거는 그냥 단일세율이니까 이거는 감면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생애 첫 아, 아파트가 해당이 되네요.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함께 갖고 있다면 양도 순서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액수도 이제 달라지는데 어, 당연히 이건 시세차익이 작은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신 또뭐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이런 걸 따지고 하면 비과세 되는 걸 먼저 팔아야 될 거고 그죠? 어,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 이때 마지막 주택 양도 시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부터는 1주택자가 된뒤 2년 후 양도해야 된다 이래 돼 있는데 요건 제가 유튜브에 한번 업로드 해드렸습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요날 기준으로 1주택만 되어 있는 상태로 새해를 맞이했다. 그리고 다른 집 사기 전에 얘를 팔았다. 그러면 얘는 제일 처음 산 날부터 앞에 그판 날부터가 아니고 요 1주택 최초 취득한 그날을 취득일로 봐줍니다. 그럼 1월 2일이 만약에 요집 산지가 2년째 딱 된다. 이러면 바로 팔아도 비과세 됩니다. 이거는 어, 거주요건 갖춰야 될 때는 물론 거주를 충족해야 될 거고요. 근데 어, 내년이 넘어갔어요.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두 건을 받았는데요. 어, 새해에 넘어갈 때는 1주택으로 넘어갔어요. 12월 31일 날 하나를 과세로 팔았어요. 집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뒤에 집을 과세로 팔고 앞에 집 하나 상태로 새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 집을 팔기 전에 플러스 신규로 하나를 더 샀어요.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다시 됐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새해에 처음에는 하나로 넘어왔는데 하나 상태에서 안 팔고 하나 더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됐어요. 1세대 2주택이 됐습니다. 1가구 2주택. 이럴 때 얘는 그럼 제일 처음 산 날부터 지갖고 바로 팔아도 비과세가 되느냐 아니면 앞에 그 잔금 친날부터 2년이 되느냐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앞에 잔금 친날부터 2년을 충족해야 되는 걸로 봅니다. 이건 어디에 해당되느냐. 우리 그, 어,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 거기에 그, 인스, 인터넷 질의에 문서번호 194번 두 번째 사례에 들어갑니다. 두 번, 두 번째 사례. 한개 남고, 그리고 신규로 취득해서 이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 과세로 되어 습니다 요거는 앞에 그판 거, 과세로 판 날부터 2년을 어, 기간 충족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그게 해당됩니다. 하나로 넘어갔지만 팔기 전에 다른 집을 샀다 이러면 이주택이 된 상태로, 새로이 일시적 이주택이 된 상태로 양도할 경우에는 그 사례 이번에 해당돼서 앞에 그 과세로 판날부터 2년을 더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거 충족해야 되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됩니다. 뭐 이것저것 따질게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요거는 아까 바뀌기 전걸 언급해 놓은 것 같아서 요 부분 그래서 제가 요거는 1주택 자가 된뒤에 2년 후 양도한 대 났는데 딱요 1주택만 있으면 요 아닙니다 그죠 처음 취득일부터 2년 또 인정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다른 거 사고 난 뒤에 요거 판 다음에 요렇게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헷갈리면 낭패를 본다라고 해놨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언뜻 오피스텔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과 달리 지적 단계부터 주택으로 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 시가표준액 1억 미만이어도 예외는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미 거는이 다른 주택을 갖고 있다면 최대 12% 중과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 다만 전용면적 20 이하여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된다 되어있죠 전용면적 20제곱 이하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을 어떻게 해야 한 채만 이건 별 다섯 개입니다. 별 다섯 개. 한 채만 갖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봐줍니다. 어떤 거를요? 예? 도시형 생활주택을.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을 막 세놓는다고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20이합니다 이거를 주택 없는 걸로 봅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같으면 오주택자입니다. 오주택자. 유일하게 하나만 딱 있을 때만 이거를 무주택자로 봐준다, 이런 뜻입니다. 아파트 청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득세,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중과 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착각하기 진짜 쉽습니다. 들어갑니다, 이거는. 딱한 채만 있을 때만 빼줍니다. 하지만 2 0야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도시형 생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포함합니다. 일주 이거 하나만 말고 다른 거 있으면 얘도 야무딱지게 일 주택을 자리를 차지합니다. 어 그래서 살려고 하는 그 집이 도시형 생활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이거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잘 확인을 하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지던스 등 생활형 숙박시설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득 단계와 이후 보유 양도 단계에서 주택수의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고 라 되어 있는데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과 지사 분양, 주민등록신고가 가능해 사실상 없스라고 거의 같죠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주택이 그동안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세 소감 부처인 행안부에서 취득세는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4% 단일세율, 레지던스 취득세는 뭐라고 해? 4%, 어, 타주택 취득 시, 타주택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주택분 재산세로 어, 부과를 받거나 주거 용도로 인정이 됐다면 종부세와 양도세에는 주택수에 들어간다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어, 아까 여게취득세가취득세가 어, 오피스텔하고 똑같이 그죠 그걸 하는데 다른 주택을 어, 할때취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는 빠진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며칠 전에 발표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잠깐 그거 한번 짚어볼게요 어, 여기 보시면 서울시 상업지역의 생활숙박시설 규제 강화한다라는 기사가 떠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어, 사실상 주거시설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각종 규제주택 어, 적용을 받지 않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고 생활형 숙박시설이 상업지역에서 상가나 오피스와 동일한 상업용도로 인정이 그동안 되어왔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오피스텔 주거용 시설로 분류해 용적률 제한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24일 날 가결이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돼 있네요. 2013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생활숙박 시설은 숙박과 지사 분양, 주민등록 신고 등이 가능해 아파트는 오피스텔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종 규제에서는 자유로워 최근 생활숙박 시설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았다. 뭐 투자자들이 많이 가는 걸 이 나라 이 정부는 그 꼴을 못봅니다 두고 어 그래서 현재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건축물을 지을 때 상업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비주거용도 비율을 10%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생활 숙박시설 역시 비주거용도로 그동안은 분류가 되어왔대요. 근데 어 그동안 그거와 비슷한 주거용 오피스텔 준주택은 어 전부 비주거용 용도에서 제외가 됐죠. 그래서 이번에 칼을 빼들고 비주거용 용도에서 생활형 숙박시설도 제외를 해서 주택처럼 카운트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말에 아까 생활형 숙박시설, 그런 게 레지던스 이런 게 들어가네요. 그죠? 금방 읽고 왔잖아요. 서울시에서 이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그 주택처럼 보겠다라고. 여태까지는 빼줬는데 다 포함하겠다라고 해놨네요. 24일날 그게 서울시는 그걸 통과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럼 서울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는 아직 적용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뭐 취득세나 이런 거는 행안부 그거 소속이잖아요. 국세청이나 뭐 이런 국토부 관할이 아니고 그래서 각그시의 지자체의 시청이나 이런 데서 요거를 주관을 하겠죠. 거기서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 푸르륵 한번 훑어봤습니다. 한국경제 신문에 올라와 있는 오늘 2020년 12월 28일입니다. 오늘은 28일 현재 요 내용을 훑어봤고요. 요 표를 잠깐 더 보면, 서한번더 정리해 보면 오피스텔 8월 10일 이후에 산 거는 어뭐 1억 이하는 안 들어가지만 1억 초과되는 거는 지득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를 조금 신경 써야 될것 같고요. 어, 생활형 숙박시설은 뭐, 시, 세모, 세모 돼 있고, x 스돼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지금 이미 변경을 24일날 통과를 시켰습니다. 주택처럼 포함한다는 걸로. 아마 이 신문기사 내신 분은 그까진 못 챙겨보신 것 같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자칫 20제곱미터 이하 하나만 가 있으면 무주택이지만, 여러 채 가져 있으면 주택수에 다 들어간다는 거 신경 써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득세도 꽤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지금 이제는 세금입니다. 왜냐 집값이 10억이면 뭐 중과가 되면 12%까지 되면 지방세까지 붙으면 10억짜리 같으면 뭐 1억 3천이 넘습니다. 신경 쓰셔야 되겠죠. 절세가 곧 재테크입니다. 요즘은. 음,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고요. 어, 세금 아끼셔서 또 재산 늘리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웃음> 감사합니다.